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토일이죠. 요 어, 토일은 요 어,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자, 위클리 옵션 어, 기초 교육을 간단히 하고 직접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옵션은 어, 영어로 풋옵션 전부 다 미국에서 어, 건너온 어, 금융상품이죠. 이 매도권리죠. 매도권리, 매도, 푸드옵션은 매도 매도, 노타,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코스비 200지수를 만길종가에, 그러니까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종가니까 3시 30분이죠. 오후 3시 30분에 매도할 권리를 푸드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것은 하락을 해야 되죠. 하락, 코스비 200지수가 이걸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행사 가격이 있죠. 행사 가격. 행사 가격. 그러니까 풋은 매도입니다. 그래서 매도, 행사 가격이죠. 음, 처음에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음. 주식은 먼저 매도를 못 하잖아요.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 옵션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콜은 매수를 하는 권리고, 풋은 매도를 하려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코스피 종가의 말이죠. 어, 만기일 종가에 <웃음> 종가 시점에 말이죠. 매도 행사 가격으로 매도해서 바로 그 즉시 어,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로 청산을 해야 되겠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로 청산합니다. 그 차이만큼 발생을 하면 수익이 나는 거죠. 행사 가격보다도 하락했을 때 고스피 이백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풋은 하락이야 수익 나는 겁니다. 콜은 상승해야 수익 이 나고 콜옵션은 상승을 해야 수익을 나는 거고 풋옵션은 하락을 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고스피 200지수니까, 뭐, 선물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초를 오늘 해봤습니다. 그러면 직접 푸드 옵션을 매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 거래소에서 나온, 음, 시대입니다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이렇게 직접 막 시세가 뿌려집니다.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마틴매매를 활용하고 호가잔량을 활용해서 수익내는 방법을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이게 뭐 금방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이 거의 뭐 행보를 해 왔지 않습니까 금렬 장이 뭐 수익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원회의 장때는 수익내기도 쉽 다른 사람은 쉽고 행보하는장에 쉬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성향에 맞게 장세가 예측한 대로 가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뭐 예측대로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죠. 그때의 자유는 그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되죠. 반대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반대로 갔을 때는 뭐 하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승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상승이 또 어느 정도까지 갈지 또, 꼬꾸라지가지고, 또, 하락은 어느 정도까지 가지. 그걸 파악하는, 어, 그런 능력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하루아침 뭐, 똑딱은 뭐, 다 수익 낼것 같으면, 예, 손실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하루만에 뭐, 한번 이론을 알고 뭘 하고 수익 낸다면, 손해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파생 시장은. 손해나는 사람이 99%입니다. 잠시 하루정도는 수익은 나는데 2, 3일 지나고 3, 4일 일주일 하면 다 깡통차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것이 바로 옵션입니다. 옵션을 아는 순간부터 천당과 지옥의 왔다갔다 합니다. 음 그런 음, 결랄한 장에서 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 마틴 매매를 활용해서 내가 잠금 관리를 하고 거기서 계속 꾸준한 수익을 취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어, 그런 어, 자세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지뭐몇 몇 가지 안 돼서 수익 나겠습니까 여러분? 차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난해서 수익 납니까? 차트는 계속 변합니다. 한 방에 나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의 특징을 이해하고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날 그날 수익을 내면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계속 매매해봐야 깡통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전에 벌었던 거 오후에 다 날리죠. 뭐, 피부로 느끼시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어, 처음에 진입하기가 어,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음, 어느 정도 이제 익히다 보면, 예, 통달하는 그 순간이 오겠죠. 예, 그걸 예,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은 분명히, 예, 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이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요 그죠 반등했을 때이 호가 잔량이 5200개나 지금 5300개나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게 또 클릭을 안하면 꺼지니까 하나씩 좀 넣도록 하죠 10분마다 클릭을 안하면 꺼져 버려요 자 연습을 하도록. 오늘은 put 옵션을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풋옵션을 한번 매매해보도록 하죠.풋 2022년 1월달이라는 뜻이고 이거, 이건 이제 이번에는 위클리옵션이 아직 상장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게 월물옵션이 만기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위클리옵션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어, 위클리옵션은 상장되지 않고 1월물이 거의 위클리옵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바로 만기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깡통이 되는 상품이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천만 원이 뭐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이러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예. 자, 390.30까지 지금 올라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 효과 자료는 5,500개입니다. 이 5,500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상승이니까 지금 이콜 매수가 지금 매수수수량이 지금 쌓이고 있죠 그죠 6,000개 올라 쳤습니다 60까지 가보죠 6,400개 걱정 그 뛴단 말이죠 그죠 자 이제 이게 60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5개로서 분할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분할 진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마티 매매가 자금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자, 6,200개, 6,100개로도. 음. 외국인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 예. 자,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봐요. 그죠? 자,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음. 여기 지금 시가가 어, 388.60이고, 그렇습니다. 자, 60에서 지금 6 4 0 0개 매수 효과가 지금 쌓여가 있죠. 지금 플러스 6,200개란 뜻이죠. 매수 효과가 쌓여있어서 계속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뭐 주식을 사자 끼고 있었죠. 자, 0백 개고. 자, 지금 현재 10시 58분입니다. 10시 58분. 음. 음. 자, 이풋 옵션은 행사 가격이 매도 행사 가격이죠. 매도 행사 가격이 380에 매도를 한다는 뜻이죠. 만기일 종가에 3시 30분에 380 밑으로 가면 그때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거래가 돼요. 계속 만기일까지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제를 받는 사람도 잘 없죠. 대부분 옵션 매수자는 깡통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초 단타 매매 하셔야 돼요. 자, 6,300개. 계속 매매해봐야 깡통되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하고 스톱하시는 게 나아요. 자, 6,300개, 그 다음에 390.60까지 올라갈 때 6,300개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계속 반복을 하다보면 눈이 뛰죠. 눈이 뛰요 그죠? 계속 또 주문도 넣어보고 계속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매매했던 거. 뭐가 실수를 했는지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과연 몇 개씩 들어가야 될지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죠 그죠 천만 원 있다고 가정하고 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번 매매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음,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 내려갈 거라고 보고 풋을 샀는데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옵션으로, 예. 매수할 준비를 항상 딱, 갖춰놔야 됩니다. 무기 배치를 해놔야 되죠. 이 전쟁인데요, 지금. 뭐니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아주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해야 되죠. 자, 6,100개까지, 예, 지금. 왔다가 지금 5,90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390점 이거를 고정을 하죠 390.50 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5,700개 그죠 여기 또싹올라가네 그죠 자 여기서 한번또 5,600개로 줄었잖아요 그죠 줄은 거 보고 추가 진입을 하죠 자5 5 0 0개까지 줄었어요 음. 자, 이제 10개가 체결되어 있어요. 170만원어치, 그죠? 170만원어치 체결이 되었습니다. 요고, 음. 0.77에 예. 줌을 넣어보죠. 0.77. 자, 5200개로 줄었습니다. 아까 6200개였는데, 5100개로 지금 줄었어요.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가지. 그죠? 급하게 내려갑니다. 예. 그 속였다는 증거죠. 그죠? 에이. 마치 올라갈 것처럼 착각 증상 착시 현상을 이렇게 놓고 이 내리꽂는 거안 보세요. 순식간에 4,900개로 줄었습니다. 아까 6,200개에서 음. 내려갈 때는 막 순식간 내려가 버리죠. 자 0.77 체결되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잘 보시고 변곡점을 맞추는 것을 최대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설렁설렁 매매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돈 벌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가져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금이 없는 순간부터는 깡통으로 갑니다. 정말. 내가 조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회가 또 회복이 되고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추세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푸드옵션으로만 매매하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4,600개죠. 4,600개. 예, 4,500개. 음봉이 발생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1시 4분입니다. 그죠? 4분인데 상당히 많이 내려가죠? 그럼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보죠. 5개씩 해가지고 음, 순식간에 3천 개로 줄었어요. 하하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아, 주마카 편이라서, 어, 주마카 편이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건데, 음, 3,500개로 죽었습니다. 자, 6개는, 8.0, 8 7에 해볼까요? 음, 3,800개가 되었고요. 3,800개로 줄었습니다. 아까 6 2 0 0개에서3 0 0여기서또 반등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다섯개는 음, 다섯개 5개 사셨죠. 그죠? 그러면 0 8이야. 중간에 다섯 개하고 이게 원래대로 오면 되죠. 자. 자금 관리가 됩니다. 그죠 마틴 매매를 이용하면 지그재그 하면서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지그재그 해 가지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3600개 음. 자 남아있는 게 지금 11개 남아있고요. 아, 내려갈 때는 가속도가 붙죠. 이렇게 선물이 내려가면 푸드옵션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반대방향입니다. 콜옵션은 같은 방향이지만 푸드옵션은 선물이 내릴 때 푸드옵션은 가격이 올라가요 내릴수록 수익 난단 말이죠 푸드옵션은 자 3300개인데 순식까지 간에 내려왔어요 389.6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오케이 0.79, 0.80, 어허. 2 9 음. 0 0개까지 떨어졌어요. 자, 0.8이 되면 박수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00개, 2800개까지, 2600개까지 줄었어요. 예 체결됐습니다. 2500개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2400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휴일 많이 연습을 하시고 옵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500, 아까 6,200개에서 지금 2,100개로 4,000개나 줄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이 활용도가 높으니까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